주택가격 하락이 빨리 시작된 대구가 깡통전세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.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된 상태를 말하는데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에도 깡통전세에 해당한다.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회 보증금 비반한 위함의 추정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년 동안 주택 매매 가격이 10에서 20%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건 가운데 깡통전세가 될 비율은 대구가 33.6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. 경북도 32.1%로 대구 다음 수준이다. 2년간 매매 가격이 0에서 10% 떨어진다는 조건을 붙일 경우 올해 하반기 대구의 깡통전세 확률은 23.4%로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. 경북도 21.3%로 대구 다음이다.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 전세 계약건 80만 9407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 2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10에서 20%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건 가운데, 깡통전세 확률이 12.5%로 나왔다. 한국 아파트 열채 중에 한채 이상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. 2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10에서 20% 하락할 경우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건, 가운데, 대구의 깡통전세 확률은 21.8%로 가장 높게 나왔고 0에서 10% 하락할 경우에도 16.9%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. 경북은 10.7%와 7.0%로 집계 됐다. 민병철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과 같은 최근 국도교통부가 발표한 전세, 사기방지책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